아아 오늘은 늘 나나 노래 아니 뭐 하나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1200m에다가 날 데려다 주면 뭐 어떻게 하라고 아아아 진짜 진짜 진짜 나항아리류 쉬... 게임에 많은 걸 바르면 안 돼요 아아아아아아아아메야아소리 아! w a 아, 누구세요 아, 어, 중세로저 얼굴이 이상해 얘 100% 나다 나 여기 지나가는데 얘가나 잡는다 안 잡네. 어! 이거 잡는다 이 손이 내 머리끄댕이 잡는다 안 잡네 요즘 내 예측이 잘안 맞는다이 아이고와삼중 트랩 이건 예측 못했네 C키로 웅크리고 엎드려서 아여또 쎄한데 웅크리는 거 말고 이렇게 기어가면 또 뭐가 항상 나오거든요 공포게임 정석이죠 안 나오네? 내 예측이 들어맞질 않는걸? 아, 어, 게임이 성장했어. 옛날엔 좀 뻔했는데 말이야. 새롭네. 으, 야. 판별하는 게 조금 어렵네요. 무지개 다리 놓고 가고 싶어도. 무지개 다리 놓고 가고 싶어도. 이게 무슨 노래지? 지금! 와아아아 어? 침착자 사모라 물리천하정에는 이기타! 로버터! 로버터! 지구영사 선가드네! <웃음> 아, 뭔 노래인지 몰라? 아 세대차이 미쳤다 아 약초 오케이 그럼 다 본거 아니야? 사만 문장 열쇠 아 이쪽 가야되는구나 정원의 왼쪽길 갑시다 저장 한번 하고 가자고? 몰라, 그냥 가. 난 상남자기 때문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돌아가. 저장해. 저장 어디서 해. 저장하게 해주세요. 아, 저기 있다. 전 오늘부터 하남자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사람이, 어, 좀 낮게 살 수도 있는 거지. 애들 계속 튀어나오네. 이거 다 잡아야 되나? 어, 미친! 다 무시해, 다무시 지지저 음,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어? 지저스 크라이스트! s 굿 s c h 게 i s t God, God, God, God, God, God, g 자는 왜 o 아, 록하고 난리야 d 아! 아! 아 d 기 o 아 g o 아 God, God, God, God, 리 o d God, God, God, God, g 이 비누를 그냥 내 입에 물어버릴까? 네. 캔디처럼 생긴 게 진짜. 나날래, 나날래, 나날래, 나날래, 나날래, 나날래. 여기 시야 방해하기. 우후 트리플렉스. 죽여버릴 아, 거야. 물속에 다 빠뜨려가지고 죽여버릴 거야. 내 앞길을 방해지 어, 뭐, 마. <웃음> 재밌다. 와, 진짜 무서나 진짜, 진짜, 무서워. 진짜 왜 저래? 해이만만해이만 이만해. 이하해해 이만해. 이만해. 이만해. 이만해. 이만해. 이만해. 이만해. 빠만해만해이 따이 따이 그래? 따이 따이 따이 따이 아이고. 누가 옆에서 차력 쇼해요. 그만 <웃음> <아니> 좀, <웃음> 아니 좀 웃어. 아니 아주 나음 소리 <웃음> 진이 게임, 게임 괜히 하자고 했나? 맘마매야 바로. 좋아 지금이야 쏴 하야 하야 하. 여기 없는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아, 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와, 이게 다르구나. <웃음> 진짜 자연스럽게, 그러면 플레임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보고, 역시 프로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지. 어, 우리 프로잖아요. 아무튼. 어, 어, 아무튼. 질문이 뭐였죠? 방송 어쩌다가 하게 되신. 저는. 아! 저는 이어가지 못해요, 우리. 저는. <웃음> 이... 아, 이거 왜안 왜 들어가? 이거 통속으로 안 들어가요. 이거 이상해요. 통속 아, 왜시했냐고 통속 왜시작했냐고이사람아 아, 네이버 블로그로 게임 공략같는 거? I am m a m o m 자 이제 시작이다. <목소리도> 엄마 아, 쟤네 욕해요. 엄마 인생을 잘 못살았나? 왜 자꾸 욕만 들리지? <웃음> 애들이 그냥 얼굴만 보면 바로 욕부터 박네 그레이브, 로켓을 오! 튕겨내! 허! 오오아 <웃음> 한국어 더빙 너무 x x 이것이 한국의 욕이라는 것이다. <목소리> 아 x x x 이 x x x x 고 쪽에 고로케님 죽어 계세요. 와 엄청 미친. 어? 뭐야. 어 누구야. 누구야. 나. 세 나. <웃음> <웃음> 아, 나. 근데 세명이 목소리만 들으면 본인이 <웃음> 범죄자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못 보고 왔을 수있어요 <웃음> 제가 맴맘 범죄자 요소리 진짜. <웃음> 아니 이거만 끝나면 안 돼. 야, 야, 야, 야 이거 따시복이 꼼꼼 진짜. 누어 누구야? 이 죽었어. <웃음> 누구야 이 누구야? 누구야? 나야 또? 새빙야또야 <웃음> <나, 웃음> 어, <너> <웃음> <웃음> 아! 너나 해? 아몰랑 나는 윤다 사장님 아몰랑 <웃음> 아 시전했다 아몰랑 아몰랑 아 소리 좀아 몰라, 어떻게 봐나거 왜? 야 <웃음> 네 목소리 가 들어봐 임마! 니 목소리를 저기 목소리 바꾸시는 분저 말고 다른 분좀 해주세요! <웃음> 사장님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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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죄송스러운 게 초반에 다른 분들이 얼마나 정보를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니까 고로케님이랑 동갑이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제 나이인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들키는 그런 게. 자 그럼 고로케랑 동갑이야? <웃음> 네, 정확히는 동갑이 아니에요. 제가 빠른 양생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늙었노? 에 괜찮아요. 불똥 불도 아줌마 하나 정도 있어도 괜찮아. <웃음> 말하는 거 봐. <웃음> <웃음>